금요일이에요 오늘 아파서 약간 컨디션이 안좋아서 회사에 안갔어 요 하하하하 스크램블에 그을먹을거예요 짜잔 <목소리> <목소리> 밥 먹을 시간 짠. 아보카도 비빔밥이에요. 음, 봄 같아요. 휴호. 안 돼. 방금 I am not okay with this 이거 다 봤어요. 이거 한 편에 20분밖에 안되고 지금 시즌 1 나왔는데 7편 있거든요. 그래서 금방 볼수 있는데 추천합니다. 얍얍짠 yeah. yeah. 음. 오늘의 저녁은 오뎅탕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마트? 아시안 마켓 갔었는데 오빠가 이거 먹고 싶다고 해서 샀거든요 만들어 볼게요. 근 제가 이거를 백 선생, 백종원 아저씨 유튜브를 봤는데 이거를 나무 젓가락에 꽂더라고요. 더 맛있어 보일 것 같아요.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. 집에 나무 젓가락이 몇개 있어요. 오호, 오, 이렇게 들었고 이런. 찍어먹는 소스인가? 오뎅노맛인가? 축구리 뭐쯔 다시 모르겠다 이거는 잘라서 나무젓가락에 꽂아놓을게요 이런 거를 잘라서 꼬챙이에 꽂을까? 오 빼먹기 쉽게 오! 들어갔다 <웃음> 오? 마지막엔 어떤가요? 어, 뭔가 사람 같아. 짠, 아까 만들어 놓은 오뎅을 넣습니다. <웃음> 우리 집엔 낮은 냄비가 없어서 그냥 함! 오호! 좋아! 다시 물. 이 칼칼하게 넣고 만두도 넣을게요! 짠. 안다리지뜨안떠 뜨겁지? 응. 뜨겁지? 괜찮아 뜨겁지? 뜨겁지? 뜨겁지? 뜨겁지? 뜨겁지? 뜨겁지? 뜨겁지? 뜨겁지? 뜨겁지? 뜨겁지? 뜨겁지? 뜨겁지? 맛있겠는데? 아 맛있어. 진짜 맛있다 오빠. 우리도 또 쟁인다. 딸도 쟁이러 왔다. 안녕.